어, 영암, 이게, 고추를 샀어요, 이렇게. 30근. 샀네요. 우리 고양 고추. 이게 우리, 그, 고양 뭐냐, 동네에서 사가지고, 이거는 더 이상 살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영암 고추 오늘, 오늘 영암 고추 샀다고,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. 모르지, 또 있는지. 어? 또있는 <웃음> 거기 주소 없잖아. 없어. 인터넷에 안 올려놔서 못 사. 주소가 있어도 못 사지 않아? 양이 없어서? 응. 음, 여기는? 대량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서. 음, 대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농사 <웃음> 좀 그러니까. 지어가지고 되는 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이 없어. 이거는 고추, 음, 만삼천원. 돈고추 이렇게 통으로 산 거를 만삼천원 샀어요. 비싼지 싼지 모르겠네. 한근당 600에 13,000원? 응, 600거라 자두 하나 먹자 자두? 아, 응 너도 응. 하나 먹어 응, 하나 줄까? 자두 응, 응. 응. 응 먹고 해. 이걸 언제 먹고 있어? 안 졌어? 아이고, 그거 먹을 시간 높이 다들 자두를 먹으면서 쉬고 있지만 나는 안 쉬고 열심히 하고 있어 에이, 진짜 에이 자주먹고 이제 지는 자주먹고 열심히 하거든요 힘들어? 어? 힘들어? 아 진짜 한분 가시고 아 이거 언제 끝날래나 내가 제일 많이 땄어 봐봐 나 기분 세배 땄어 와 많이 그래. 따긴 했네 그래 뭐야 나 뒤에 많이 한거 같은데 내가 빨라 한 시간 동안 땀거 한 시간동안 한 시간 땋네 와내몇 배를 다 야, 닦았네 야 우리, 우리 한 시간 땋냐? 응 우리 아버지가 나랑 약간 비슷한데? 내가 7마리 땋은거 엄마 한 3, 4배 정도는 할거 같은데? 세배는 닦았네 3배 야한몇 시간 더 해야되나 이거? 아두시간더 해야 돼두 시간 더 해야되나? 해야 아 지겨워 아 지겨워 그래도 아, 닦아야지 뭐 어떡해 마음의 수행을 하며, 마음의 명상을 하며, 이 고추 30근이 거의 기본 세명이서 닦을 때한 4시간은, 여유 시간 4시간을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. 여유 시간 4시간 정도 잡고, 닦아야지 거의 그 4시간 안에 끝나더라고요. 3시 살 경우에. 사람이 많아지면 더 금방 끝나겠고요. 내가 딸, 집안에 딸 역할을 하고 있지. 아들 역할 큰딸 역할 아들 역할을 내고 딸 역할 아들 역할은 누나가 하고 있고 <웃음> <웃음> 바뀌었어 우리 집은 바었어 응. 하는 거 자체도 바뀌었어 슬슬 허리가 아파오긴 하네 등짝이 아프다니까 등짝이 아프네 좀 누워 있어야 돼아 어, 등짝이 아파 아버지 아프다 판다 어. <웃음> 우리 아버지는 <웃음> 무쇠야 무쇠 무세. 응. 관심을 무세요? 아프다만거 아니야. 아유. 이게 고개를 꼬부리고 해서 더 힘들어. 이게 약간 평상 같은데 위에 깔고 앞에 사면은참 인제, 힘들어. 이제 일자 양건. 음, 일자 양건이야 는데 꼬부리고 할래니까 진짜기 아프지. 그래도 닦고 닦고 닦다 보면 다 끝납니다 이게. 그래서 꼬죽 가죽을 사면, 어. 그래서 더 비싼 거야. 그래, 음, 가루가 수고비가 들어가니까, 있지, 또 받는 이게 보통일이 아니요. 빻는 값도 있지, 그래서 어. 요즘 인건비도 많이 올랐다는데, 다 인건비야, 다. 그럼 많이 하면 사람 사서 해야 되잖아. 그금만우이는좀 음. 식구들 하지마. 영업으로 하면 다 사람 사서 해야지. 아, 나 사람 사서, 나 고추 따로는 돈밖에 안 가겠어. 너무 힘들어. 음. 어제 아까 아침에, 음. 아침에, 아, 아침에 아. 내가 막 잤잖아. 또 기계하면서 잠들었잖아. 네. 와... 아무리 눈을 뜰나게도 안 떠져. 왜 이렇게 자꾸 대를 막 해? 아니 눈을 뜰나게도 안 떠져. 어. 아 내가 손이랑 눈을 이렇게 뻔하게도 안 떠져. 근데 뭔 애기가 하나 있어. 가위 눌린 거잖아, 그러면. 가위 눌린 거 아니야. 아 그래요? 에, 애기가 있다며. 애기를 하나 했는데 <웃음> 내 눈이 안 보이니까. 애기가 어디 있었는데? 내가 덮고 댕겼지. 아, 폼에? 응 안고 댕겼어. 아, 다니겠어. 꿈에 대하고 그 애기 와 내가 뭐 누나가 너 어디로 전화를 하려고 말했는데 눈이, 눈이 보여야지 전화를 하지. 애기 데려가러 가려고. 꿈에 막 꿈에, 꿈에 애기를 가, 안고 댕겼다고? 응, 낮고 가끔 근심 잘해. 아 애기는 근심 걱정이라는 그, 그, 말이 있는데. 그렇다는데 음. 그 애기를 가서 꿈에 애기를 보면 그래서 누가 뜨. 뜻 쫓이라 하더라고. 너한테, 아우, 음. 전화좀 걸어주라고, 눈이 안보인다고 부탁을 할래도또 엉뚱한 대로 전화해서 애기를 데려가 볼까봐. 응. 음. <웃음> 또 못하겠는 거야. 와, 미치겠더라고. 그래서 눈이 갑자기 떠졌어. 응. 음. 그냥 소리 지는 것 같아. 하도 다 눈이 안 뜨지니까. 내가 문 탁, 여, 탁, 여니까, 음. 딱깨시든만 응, 음, 응, 음, 그랬어. 하도, 하도 그냥, 막 잠뿌려 하고 음, 있잖아 어? 아, 필요없는 잠을 자면 꼭 그러더라고 응 음, 그래, 그런게 좀 있어요 음. 적당히 자야되는데 음. 낮에도 딱 필요한만큼 잘 때는 괜찮은데 음. 필요없는 잠을 자면 막낮더 자면은 몸이 안움직여응막 음, 그래 딴 세상가 있어 막아 음. 근데 늘 슬라이도 안뜨지고막 그래 누나가 고속, 운전해서 고속도로 탄 자국이 없지 음. 누나는 15km 이상을간 적이 없는 것 같아, 그지? <웃음> <웃음> 누나가 그때 뒤에 톡 박은 거가 보험사기꾼들 같아. 음. 신고 했었어야 되는데, 그냥. 이번, 이번에 고추도 양이 이게 적은 게 아닌가 봐. 이 정도 걸리는 걸 보니까. 그러니까요. 어, 느낌, 느낌만 그랬지. 음. 똑같네. 우리 고양이를 교육을 잘 시켜서 고추 잘 닦게, 딱 교육을 시키면 좋을텐데 오지가 구질을 하고요 딱 고향 옆에, 고양아너 이거 닦아라 응, 아, 고추가 깨끗해서 먼지가 없어서 편하고 반, 반 진짜? 응, 응? 반? 응 반, 반반 정도 한듯한 대? 한 대? 은근하게 뚫고, 있어. 하 뚫고 있어. 은근하게 은근히 뚫 있어. 은근히 뚫고 있어. 은근히 뚫고 있어. 은근히 뚫고 있어. 은근히 뚫고 있어. 은근히 고은 천천히 들어야 돼 무거운 거 허리나가 천천히 들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허리 다리야 다 했다 이 아우 찌개 아우 찌워다 했어 다 했다 만세 오케이 다 했다 아우야 그래. 다 담았네. 방앗간으로 고고. <웃음> 아, 을 이렇게 빻는데요 아, 30근 빻는데 딱 25근이 나왔네 씨 빠지고 꼭지 띄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빻습니다